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곡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우쿨렐레를 배우시는 분들도 좀 도전해 볼수 있도록 한 곡을 선정해 봤는데요. 자전거 탄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라는 곡입니다. 어, 좀 간단한 버전으로 바꿔봤는데요. 같이 연주해 보시죠. 자 그러면 이 노래에 나오는 코드들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한번 알아볼게요. 여덟 개의 코드가 나와요. 여덟 개의 코드. 처음부터. 자. C 그리고 G A m i n E m 7 F 다시 C Dm 마지막으로 G7입니다. 자이 8가지 코드가 반복적으로 한 패턴을 이루면서 반복되는 노래예요자 다시 한번 연결지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C G, A 마이너, E 마이너 세븐, F, C, D 마이너, G 7 다시 처음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한 패턴을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노래인데요. 어 효과적인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어떤 연주를 위해서 어. 코드 체인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체인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경제적인 손가락 움직인 다시 말해서 손가락을 가장 그 작게 움직이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의 설명을 위해서 손가락 번호를 일단 한번 매겨볼게요.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3번 손가락, 4번 손가락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으로 C부터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C를 운지합니다 그리고 다음 3번 손가락이 한칸 올라가고 1,2번 손가락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G를 쳐주고요. 1번 손가락 하나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떼고 A마이너 그리고 2,3번 손가락으로 e 마이너스 7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앞에 남아있는 1번 손가락으로 1번 플러스 2번 줄을 잡고 3번 손가락이한칸 올라가면서 F를 연주해 주고요 자 이번이 C인데요 아까 전에는 C를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C를 연주했지만 이번에는 그 다음에 나올 D 마이너를 위해서 새끼 손가락으로 새끼 손가락으로 이렇게 C를 연주하고 준비되어 있는 이세 손가락으로 D마, D마이너를 마이너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그 다음이 이렇게 잡는 G7 인데요 이런 경우에 D세, D마이너랑 G7이랑 1번 손가락은 똑같은 곳에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1번 손가락을 안 떼는게 좋아요 네, 그래서 D마이너를 잡고 이 손가락이 2,3번 손가락만 떼서 마지막으로 G7을 연주해주고 다시 C로 돌아가고 G를 치고 한개 올라가서 Am 2, 3번 손가락으로 E-7 F 그리고 D마이너를 위해서 새끼 손가락으로 C 준비되어 있던 세 손가락으로 D마이너를 잡고 1번 손가락 떼지 말고 G7 자, 어려우신 분들은요, 앞으로 계속 돌아가셔가지고 차근차근이 이 경제적인 손가락의 움직임을 배워보세요.